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 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가 지금 하락추세를 가고 있죠. 자, 오늘 연기금이 팔아치웠습니다. 그죠? 자, 아침에 연기금이 주식을 갖다가... 한 270억, 뭐, 한 300억 정도, 500억, 5 0 0 정도 매수를 하다가 말이죠. 11시 경부터 팔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1,400억이나 팔았죠. 연기금은 주식을 받치는 마지막 보루라고 했죠. 그죠? 연기금이 주식을 팔 때는 하락세로 간다는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락세로 간다는 거. 마지막 주식을 보루, 보루죠. 마지막 보루죠. 우리의 희망인데, 연기금 마전자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하죠. 왜? 하락세니까, 하방세니까, 금리 인상도 할 것이고, 물가도 올라갈 것이고, 예. 그동안 경기 부양했던 자금이 풍부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주식은 메리트가 없어졌단 말이죠. 채권 투자로 돌아가는 거죠. 채권 투자.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예, 철근 금리가 이제 올라가지고, 그죠? 음. 주식은 이제 생명이 다된 거죠. 거기다가 금융 투자마저, 그죠? 11시까지, 예. 11시부터, 그죠? 패대기 측기 시작했습니다. 자, 누가 누가 먼저 파느냐. 지금 게임하고 있습니다. 주식. 음, 지금 외국인도 푸돈신 보면 대량을, 그죠? 막판에 또 63억이나, 아 40억을 뭐 추가로 뭡니까? 어? 사들였죠. 지금 3시 반에 끝났는데 4시 20분에 시간 왜 그래? 거래, 대량 거래가 일어났죠. 40억을 옵션을 매수를 한 겁니다. 지금 하방으로 가겠다는 뜻이 바로 담겨져 있습니다. 장중에는 22억까지 그저 매수하다가 시간에 대량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 외국인하고 금융 투자하고. 외국인이 푸드 옵션을 매수를 했으니까, 금융 투자는 매도했겠죠. 확인해 볼까요? 금융 투자. 푸드 옵션. 매도자잖아요 그죠? 시간에 3시 반이면 오리 끝나는데, 4시 20분에 보라며, 거래가 일어났잖아요. 거의 40억. 그죠? 딱 40억 차이 나죠. 그죠? 이렇게, 에... 대량 매매를 합니다. 뭐 금융수환차익거래도 많이 하고 하니까 추세는 외국인 포지션이 주 추세죠 예. 예. 음, 밑으로 가겠다는 강력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을 한번 볼까요 자 9시 5분봉 차트인데 오늘 1월 6일이죠 2022년 1월 6일 아침에는 어제보다 정과가 어제 이 노란색 부분이 옐로우 음. 주황색이 어제의 이 종가였습니다. 종가 밑에서 출발했죠 시가가 시가에서 바로 올라쳤습니다. 이 떨어지는 낙엽을 사들인 거죠. 아까 우리 요정 중에 이 모양새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눌림목이냐? 안 그러면 추세 전환 하락으로 가느냐? 갈림길인데 내려가는 데다가 올라쳐버렸죠, 그죠? 올라쳐다가 또... 종가까지 갔다가 다시 또 내려갑니다 이 왔다갔다 하죠 그죠 에? W 역 W죠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까지 또 음, 그러니까 어제의 저가 부분이 에, 지지를 하고 다시 또 올라칩니다 에. 11시까지 올렸던 세력이 누굽니까 도대체 외국인이죠 선물로 올라칩니다 선물로 이 선물로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우리 시장을, 주락표락하죠. 주락표락합니다. 자, 11시까지 올렸는데, 차익거래는 어떻게 나옵니까? 프로그램. 검은 색깔이, 11시, 11시까지는, 예, 깔짝깔짝거리면서 올라쳤죠. 그죠? 외국인 선물 포지션하고 유사하게, 이, 프로그램 매매가 일어납니다. 11시까지 갔다가 그 뒤로는 점점, 점점 하락했죠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음, 음, 외국인의 선물이 가장 음. 신뢰도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주식은, 1793억을, 주식을 또 샀어요. 그죠? 샀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사니까, 예, 올라쳤죠. 11시까지는 올라쳤고, 그 뒤로는 약간씩 매도하다가, 뭐, 막판에 또 올려쳤다가, 뭐,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자, 선물은, 자, 9시부터 해가지고 올라쳤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쳤다가, 또 내려갑니다. 어제 종가를 상승으로 돌파하다가 다시 이내 하방으로 가는 거죠. 굉장히 흔들어 놓습니다. 그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올라갈 때, 그 다음에 12시부터 그냥 하락적으로 간 거죠. 음. 결국은 오늘 최저가로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코스피백은 386.22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7로 마감 했죠. 자, 이런 장에 수익 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거 그죠. 왼쪽 상승 간다가 내려가 버리고, 내려가는 듯하다가 또 올려 버리고, 그죠. 올라가는 듯하다가 또 내려버리고, 이거 장단목 맞춥니다. 그죠. 이클리옵신 같은 경우는 뭐 왔다갔다 50%가 막 박살나 버리죠. 자, 위클리 옵션 한번 볼까요? 콜 옵션 같은 경우에. 자, 387짜리, 387짜리 예, 콜 옵션이 꽝 됐습니다. 꽝. 예. 천만원 투자해도 꽝. 1억을 투자해도 꽝입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그만큼 위험한 게 바로 이 옵션 투자입니다. 이꽝 제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투자한 전액이 제로가 된단 말이죠. 하루아침에. 자, 이건 아침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0.70으로 출발했죠? 우리가 이거 매매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0.70으로 갔다가 2.53까지 갔습니다. 그죠? 자, 이게 콜 387짜리 한번 볼까요? 위클리 옵션에 387짜리 요거. 다음주는 월물 만길이라서, 어, 이제 다음주 그 위클리는 상장 되지 않아요 어, 월물 옵션이 뭐 위클리 옵션을 대신하는 거니까 자 보시면 이게 자 위클리 옵션이죠 행사 가격이 387 그죠 387 복잡하게 됐는데 자 위클리 콜옵션 01은 02 인데 01 내놨네 그죠 w1은 아 1월달 이고 01이 w1이 첫째 주고 행사 가격은 387.5 짜리고 콜이니까 상승한다는 뜻이고 387.5 이상으로 가면 수익 난다는 겁니다 이 코스피 200 지수가 자 코스피 200지수도 있습니까 여기 있죠 코스피 200 지수가 마감에 지금 386.22입니다. 자, 이 종목은 387.5 이상 가야 되는데 387.5 이상 못 가고 386.22로 마감했죠. 그러니까 꽝입니다. 꽝. 네, 제로입니다. 아침에는 0.10 하던 게 제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보면 0.70에서 이제 출발했죠, 그죠? 여기 시가 인데 여기서 갔다가 온금 갔다가 0 7 5 다시 올라 치죠 이게 이제 고가가 되겠죠 그죠 이게 고가 2.53 예, 고가가 보시면 2.53 이죠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47은 28뭐 3배 정도 되죠 37은 21 이니까 한 3.5배 정도 됐다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3.5배로 천만 원이 뭐, 삼천오백만 까지 된 거죠. 그 삼천오백만 원이 제로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게. 막판에 보세요. 새로입니다 387.5 이상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결국은 행사 불가능하죠. 행사할 수가 없죠, 그죠? 이 행사한다는 건 뭡니까? 매수니까, 코로 매수니까,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상으로 가야 되죠. 이 매수해가지고 바로 시, 요, 종가에 청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해 가지고 청산을 하는데 오히려 손해다났습니까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 인데 이거는 매수는 항상 387.5 이상으로 맞춰야 되는데 요 코스 비벽지수가 맞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한 상태로 맞췄기 때문에 손실이니까 권리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꽝이 되는 거죠 제로죠 현금 청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꽝 되고 푸드 옵션. 같은 행사 가격이죠. 콜도 3 8 7 5고 이건 이제 푸시죠. 다른 거똑같죠 행사 가격도 똑같습니다. 3 8 7 5거 푸스는 매도한다는 뜻이죠.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하락할 것이다. 387.5 밑으로 갈 것이다. 이게 배팅하는 게푸도션입니다 근데 밑으로 갈 것이다 했는데 밑으로 갔죠. 지금. 386.22 이니까. 예, 네, 그러면, 여기서요거 빼면 뭡니까? 1.1.28 되겠죠? 1.28. 1.28로 이 종목은 결제를 받아요. 근데 마감 직전에는 1.84였죠? 그죠? 음. 1.84. 손해죠? 마감에 매수한 사람은 손해입니다. 1.1.28로 음, 결제를 받기 때문에 최저점에 산 사람은 1.28, 1배가 터진 거지. 지금 이게 0.12가 어디냐? 하면 음, 11시경이죠. 지금 그죠. 1 0 1 2 그죠. 최저점이 이 저가가 0.12로 되어 있죠. 11시경에 1.04가 되고, 0.14가 되고, 여기가 저점입니다. 여기서. 어, 고가까지, 2.03이죠. 막판에, 막판에, 그죠? 3시 뭐, 20분까지, 그죠? 1.84였고. 이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10배가 터진 종목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견디야 되는데, 보고 있으면 이 견디겠습니까?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또 여기까지 내려가 버린데, 여기가 지금, 고가가 1.42였는데 1.42 여기 저가가 얼마입니까? 0.50이죠. 1.41에서 0.50으로만 한 70% 날아가는 거죠 지금. 그것도 15분만에 15분 차트인데 이렇게 급등등을 합니다.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다시 또 천당까지 올라가는 거죠. 예, 최고의 종목이었습니다. 10배가 터진 종목. 넘어지기는 이거는 뭐한 7배 터졌죠. 그죠 77은 49, 뭐 6배, 7배 터진 상태고 콜은 예, 다 제로입니다. 이는 아침에 0.15까지 갔던 거 제로 돼버렸고, 고가 0.65까지 갔던 거 제로로 돼버렸습니다. 미결제는 어제 4,700개가 다 제로입니다. 1950개가 다 제로입니다. 6779개가 수익이 난 거고, 미결제가, 미결제가 3900개도 수익이 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무시무시하게 콜이 천당 갔다가 지옥을 가버린 거죠. 콜이. 이렇게 하루가 펼쳐졌습니다. 자 오늘 주봉차트 입니다. 주봉차트는 이런 상태죠. 자고스피 200에 대한 예, 주간 주봉차트입니다. 음. 자 코로나로 인해서 폭락했던 것이 예, 196까지 내려갔었죠. 그걸 바닥을 형성하고 주봉차트는 계속 올라갑니다. 매수는 롱이라 했죠. 매수는 상승으로 길단 말이죠 하락은 짧고 길단 말이죠 하락은 짧아요 하락하는 그 순간은 짧고 장기적으로 나누면 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죠 그리고 거품이 어, 긴 폭등장이 있죠 예, 이걸 해 놓고 이게 일주일봉인데 예, 여기서 계속 행보를 했습니다 2021년 1월달에 행보를 하고 4월까지 행보하고 계속 7월까지 행보를 하다가 7월 이후부터 이제 하락세로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행보하기 시작합니다 10월달 중순부터 계속 주봉상 행보하다가 12월까지 행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1월달부터 박사를 네, 나기 시작하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 신호가, 어, 발생되었습니다. 주봉상. 주봉상 신뢰도는 꽤 높은 편이죠. 예. 한번 맞으면 정확하게 하락을 합니다. 그죠? 상승 흐름일 때는 매수 신호가 유하하고, 그 다음에 이 상승에서 또 행보를 해요. 고점에서. 그죠? 행보를 하면서, 물량 매집을 해놓고, 예, 여기서 이제 작업이 다 들어가죠. 하방으로 세팅이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폭락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게 이제 일봉상 차트고, 그죠? 일봉상 연결선물에 대한 일봉상 차트고, 이거는 이제 코스피 200지수, 이것도 일봉상 차트입니다. 일봉산 차트도 MACD가 매도신호가 이미 발생 되었던 거죠 선물은 최근에 발생된 거고 주식 코스피 200 지수는 이미 12월 30일날 이미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도 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 나스닥 선물이 1월 5일날 어, 3.13% 폭락했습니다. 그죠? 자, 대세 하락으로 접어든 거죠. 자, 올해는 에,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주봉, 이게 일봉이고, 일봉 차트가 이래되고, 그죠? 이렇게 쭉 갔다가, 이것은 행보했다가 하락으로 가느냐, 이거죠. 주봉 차트가 이제 매도 신호 나왔잖아요. 자, 주봉 차트가 매도 신호가 나왔다. 이 행보장에서는 뭐잘안 맞는데 추세가 형성되면 잘 맞아요. 그죠? 이제 금리도 인상할 예정이고 하니까 결국은 이 신호는 하방으로 간다. 이 말이죠. 월봉 월봉 그래프도 한번 올라가면 내려간단 말이죠 자 8시 37분 인데 자 이렇게 오늘 살펴 보았습니다. 호가 전량은 막판에도 4천 개나 매도 호가가 많았어요. 그렇죠? 오늘 장중에 이 호카 잔량을 이용해서 변곡인지 추세인지 파악하는 방법도 배웠고 마틴매매를 활용해서 자금관리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8시 37분이니까 37분 한번 매매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호가잘량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자꾸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한국거래소 오이거래 인증 시스템을 킵니다. 그죠? 지금은 리플레이장을 할 수가 있죠. 그죠? 4시부터 10시, 밤 10시 45분까지 할수 있습니다.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아무리 연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계속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뭘 믿고 매수매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돈을 빼앗아 먹으려고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외국인 돈 뺏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외국인은 우리 개인 자금 뺏어가려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돈 주려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어쩌건 뒤 저쩌건 뒤 사기를 쳐가지고, 예, 개인들이 매수하게끔 만들어 놓고 확당겨가죠 예. 우리 그거를 우리는 빨리 간파해야 됩니다. 아, 외국인은 우리 돈을 뺏어 먹으려고 들어왔구나.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뺏기지 않을까요? 자, 그 길을 제시해 드리고 있죠. 자, 예탁 총 1억 주고 수정 자산 1억입니다. 주문 가능 금액 1억입니다. 옵션 투자는 단타매매 하셔야 돼요. 그죠? 장기 투자하면 몇 번은 성공하는데 계속하면 다 말아 먹습니다. 자. 자, 우리 지금은 음, 매도 가가 지금 1,923개 예, 매도 가가 쌓이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어, 장마다 다 어, 다르죠, 그죠? 이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또 증가 확대됐다가 또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이래 합니다. 이게 막 변해요. 이 마이너스를 아주 계속 하락하는 거 아니거든, 예. 자 이걸 활용을 해서 이제 장중에 매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푸드옵션으로 한번 매매를 해 보도록 하죠. 푸드옵션 단위가 크니까 음, 다른 거 위클리 390 위클리를 찍고 390 수치가 작을수록 작습니다. 그죠? 매도는 콜은 수치가 작을수록 큰데 이거는 작을수록 작습니다. 385 할까요? 예, 이건 너무 또 작죠, 그죠? 이런 거는 회복불능입니다 387은, 예, 이 정도가 딱 괜찮죠? 음, 조금 움직임도 있고,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걸 해야 돼요, 그죠? 음, 대박은 뭐, 소, 어, 뭐 참, 원외과에서 대박이 탄생되는데, 깡통될 확률도 높고 하니까, 뭐, 손안 되는 게 일단 신상이 좋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가 387짜리 한번 노보다 죠 위클리 옵션 푸트 387짜리 풋 옵션 이럴거 자이 상태가 아, 그림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죠자 음. 지금 2200개로 늘어났어요. 그죠 아까 1 0 0 0 아까 몇 개에서 그죠? 늘어났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다섯 개를 해 가지고.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게 고정으로 해 놔야 돼요. 고정으로. 뭐 다섯 절버했나 벌써. 자. 자, 마틴 매매를 활용하는데 자, 보시면 1억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게 660만 원더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했는데 하락할 거라고 진입했는데 만약에 상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콜옵션 387 보다 더 가격이 센거그러면 385죠 네, 상당히 가격이 세죠 자, 그리고 1을 딸 것도 한번 해 볼까요 1을 딸거 고스피 200에 대한 1을 딸거 푸드옵션은 380 이좀 세니까 377. 더 아래 꺼 375. 이 정도. 이것도 한번 진입을 하도록 하죠. 이것도. 예. 놓고 다섯 개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그러면 효과잘료 2100개로 늘어났어요. 그죠? 아까보다. 음. 일단은 열책을 한번 목표로 삼죠. 0.76 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2 0계약 0.76 에다가 정산주문을 넣어 놓죠. 들어갔네, 그죠? 330만 원어치 매수가 되었습니다. 자, 1,900개, 1 8 0 0개로또 축소가 되면서 자, 이게 체결되면 박수 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인데 이런 식으로. 흘러왔고, 자, 2,000개, 2,000개가 매도가로 지금 쌓여가 있는 상태입니다. 음.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전을 하게 되면 판판이 나가 떨어집니다. 특히 옵션 망길 날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바로 깡통됩니다. 방향 거꾸로 타면 바로 깡통돼요. 그래서, 어, 저점에 잡아야 승산이 있습니다. 옵션은. 어쩌거나 저쩌거나 저점에 잡아야 승산이 있단 말이죠. 1,400개로 줄었어요. 음. 자, 8시 45분 인데요 음, 음. 자 1500개로 줄어들었어요 음, 내가 어디까지 보유할 건지 이게 플러스 1000까지 보유할 건지 네. 견딜 것인지 자, 61만, 66만 5천원까지 하락이 되었습니다. 음. 마지막, 마지막, 그, 뭡니까, 임전무해 예. 여기까지 한번 참아봐야 되겠죠. 음. 1,500개, 1,400개. 이거 뭐, 절대 진건 아니에요. 뭐,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흐름이, 지금, 매도세가 조금 강하다. 아, 이런 뜻을 알 수가 있겠죠. 매도세가 좀 강하다. 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왔다. 뭐, 이 정도로 파악이 되면 되는 거고. 음. 자, 현재 8시 46분 인데 음 낮에 1시 47분이 되겠죠 1시 47분 여기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어 시장의 눈치를 보는 거죠 계속 물량을 뺏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은 계속 우리를 쏘깁니다. 쏘기야 자기들이 수익을 거두기 때문에. 덩치가 크잖아요. 그죠? 덩치가 크기 때문에 뭐한 만에 막팍 뭐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계속해서 그 물량을 흡수를 하는 거죠. 예. 음, 어떤, 변곡이 음, 일어날 때 약간 변곡점에서는 몇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 번, 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쪽 방향으로 싹 가는 거죠. 자, 여기서 그죠? 몇번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음, 저두 개, 여기도 사줬어요. 그죠? 20개야. 총한 천만 원어치 사줬습니다. 그죠? 아, 총, 음, 700만 원 정도 사줬습니다. 자, 2,000개로 또 늘어났죠? 매도 효과가 2,000개가 쌓였습니다. 자, 이 수치가, 매도 효과 수치가 이제 상승할 정도로 계속 확대될수록 선물은 하락하겠죠? 이게 또 10분 동안 클릭 안 하면 꺼지니까. 보죠. 요거는, 요것도 열특이 해볼까요? 0.0, 0.8일, 0.8일에 예, 넣어놓죠 같이 은 예, 목표 가격을 0.10으로 했습니다. 지금 1시 50분 이었죠 1시 50분 1시 50분에 건물 약간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자, 원금에서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가 잔량은 1900개 2000개 2100개 자, 매도가 매도 효과가 조금 쌓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어, 위클리옵션 어, 만기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직접 매매를 하면서 어, 그때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한번 보세요. 음 <sus> 0.60까지, 자, 1700개, 1800개, 1900개로 다시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1시 54분이 되겠죠 자 2100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시 54분 자 신장 원금에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2300개 엔들어 네, 놓고 있습니다. <웃음> 계속 파닥파닥 거리면서자 음. 올라갈지 내려갈지 결정을 하고 있는 거겠죠. 1시 55분 이었죠. 자, 계속해서 이 방송을 계속 보다 보면 고기 잡는 방법을 깨우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차트가 전부가 아니고, 이 호가 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동물적인 감각을 키워야 됩니다. 어, 아, 위험하다. 찬스가 왔다. 이런 걸 판별해낼 줄 알아야 되겠죠. 어, 분위기가, 어, 상승공맹이다, 하락공맹이다, 이런 걸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예. 그 아주 신뢰도가 높아요. 차트에 이런, 뭐, 차트 가지고는 매매 강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오르는지 내리는지. 지나고 난다음에 뭐, 올라간 거지. 예, 그죠? 이 순간이 어떤 상대나 이 말이죠. 이 순간이. 이 순간이 지금 매도 효과가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죠? 2200개입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이 선물이 하락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감각이 하루아침에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연습하고, 그죠? 2400개로 늘어났죠. 그죠? 그죠? 2400개. 이건는 기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속일 수가 없어요. 2400개 네. 확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2500개 자 이건 이제 선물지수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2500개 이런 걸 자꾸 느끼면서 보고 또 느끼고 또 이런 장이 또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내려 왔을 때 예, 이런 흐름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 2,800개 아닙니까? 보세요, 금방이잖아요, 그죠? 예, 체결되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위클리가 빨리 체결 되죠, 그죠? 48만 5천원 위클리 예, 예, 수익 났고 수수료 2,660원, 1월달 거보죠 1월달 거 지금 절반 정도, 그러니까 위클리가 같은 뭐 행사 가격인데, 그죠? 같은 가격인데, 위클리가 훨씬 빨리 수익이 납니다. 1월달 거, 이건 아직까지 결제가 안 되고 있어요. 아주 청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2,500개. 2,500개. 순식간에 48만 5천원 버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빨리 돈 버는 방법이죠. 이렇게 한 번만 먹고 모니터 꺼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계속 매매하니까 손실 나는 거죠. 다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깡통이 됩니다. 옵션 자체가 수능는 여려워요. 여러분. 가장 저점에 들어가서 반등할 때 팔고 나오는 전략. 이게 바로 변곡점 매매죠. 뭐, 10배 터지면 좋겠지만, 깡통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이제 끝까지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1월달은 옵션 매매하기가 좋아요. 바텅바텅잘 변하기 때문에. 자, 금방 또 올라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자, 3,000개입니다. 3,000개. 그죠? 호가잘랑이 3,000개. 자, 이런 지표가 있었는데 그동안 등한시를 했을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걸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테, 계실 거고. 계속 차트만 공부해 왔지 이런 호가 잔량에 대해서 누가 공부시켜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이 호가 잔량의 변화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매매하다 보면 아 방향이 바뀌는구나 변곡이 일어나고는구나 이걸 자꾸 예. 실력이 쌓아진단 말이죠. 처음에는 이게 잘안 보일 거예요 이게 뭐 오른지 내리는지. 그런데 결정적일 때, 변곡이 일어날 때 흐름을 보다 보면 아이 지표 정말 쓸모가 있구나 아, 느끼실 겁니다. 음, 아마 이 지표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매매 방향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자신이 확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확대되면서 또 폭등했다가 또확 줄었다 이러합니다 이게 영은 불변하지는 않아요. 자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수익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옵션은 저가에 사서 그냥 폭등할 때 털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 전법이 예, 수익나는 비결이에요 그죠 쫓아 가지고 가 어, 수익 내릴 수도 있지만 변곡이 예, 일어난 지점에 들어가서 예, 추세전환 될때털고 나오는 전략 아주 유용합니다 자 0.8일까지 오가지고 체결되면 어, 박수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욕심은 한도 끝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4,00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매도 가가 4,100개, 4,000개로 확대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는, 어, 매도가 들어왔다는 거죠? 프로그램 매도. 예, 체결됐습니다. 자, 4,300개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았고요. 금액은 97만 2천원 수익났고 수수료는 3,700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호카 잔량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뭐, 금방 올라가죠.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그죠? 1.00까지, 예. 기하급수적이란 말이 이 말이죠. 그죠? 2차 포물선입니다. 포모선 2차 곡선, 포물선이기 때문에 확 올라가는 거죠. 네 오늘은 위클 옵션, 만길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외국인들은 11시부터 매도채이 시작했죠. 1시, 2시 가까이에서 흐름이 나왔고요 대세 하락이 되었으니까 FUT 어, 옵션으로만 매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옵션 만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